네, 안녕하세요. 이번 어, 강의에서는 저희가 달러 인덱스 그리고 골드를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른 페어도 한번 좀 봐볼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달러 인덱스는 이 DXY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힘을 표, 어, 표기를 해주는 게 바로 DXY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지금 DXY가 어, 달러잉 인덱스, 인덱스에, 지금, 위클리 차트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딱 한눈에 보아도, 지금,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죠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리고, 어, 레지센스에서, 뭐, 이제 뭐, 슈팅스타, 뭐, 해머, 그죠 아니, 해머가 아니라, 뭐, 도지. 그리고, 이제, 완벽한 베어리스 캔들 클로즈가, 위클리, 이제, 주봉 클로즈가 나온 모습이죠. 자, 이것을 데일리 어,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것을 조금 다시 수저,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벌써 여기 포인트 A 포인트 B로 잡아서 어, 보시면은 이미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죠 트렌드라인 밑으로 그리고 레지센스에서 첫번째 모 약간 더블탑 형태를 만든 후에 지금 트렌드라인 브레이크가 나온 상, 어, 상황이고요 그리고나서 제가 여기 지정해둔 90... 95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95 너무 높네요자9 9 4 94.17. 자, 이게 서포트 레벨이었는데, 보시면은 이 서포트를 완벽하게 뚫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완벽하게 뚫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베르시 캔들 클로즈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자, 레지센스에서 더블 탑. 그렇죠. 데일리, 위클리에서 레지센스 더블 탑. 그리고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그리고 서포트 브레이크아웃까지, 마켓 스트처 브레이크아웃까지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자 리테스트, 그렇죠? 새로운 레이신스를 리테스트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왜 여기냐? 보시면 은 여기 첫 번째 마켓 스트처 그리고 두 번째 마켓 스트럭처 그리고 어, 한 이쯤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달러의 힘이 상당히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DXY 달러의 힘이 어뭐 다음 주부터 힘이 좀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반대로 달러의 힘이 빠지면은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쵸? 금값이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위클리 차트에서 금값이 이제 골드가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와 그 다음에 1240 서포트의 세 번째 터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가 겹치는 구간에서 지금 헤머가 그쵸 헤머 캔들이 나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캔들로 한번 데일리 차트를 한번 가보면은 완벽하게 베어리 시캔들 블리시 잉걸핑그 다음에 블리시 블리시 조그만 베어리 시캔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 일시적인 마이너 레지센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어 일시 어뭐 다음 주에 조금 더 내려올 수있지만은1260 골드가 1260을 뚫을 경우에는 그 다음 1300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올라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인덱스가 떨어질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 다음주 골드가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보편적으로는 비농, 그렇죠? NFP가 나온 그 다음주에는 어, 아주 마켓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골드 상당한 좋은 거래 찾을 수 있겠고요 자, 파운더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일리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후에, 어, 이제 마켓이 6월 20, 아니 뭐 6월 19일 정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7월 6일 현재까지, 어, 박스권을 그린 채로 1.795와 그리고 1.78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시간 차트로 가서 보면은, 트렌드 라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가 나온 것을 좀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뭐, 1 7 9까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1.795 그리고 1.78 안에서 논다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이 이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마지, 만약에 1 7 9 위로 나온다, 아니면은 1.78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 한, 이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어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는 호주 달러 그렇 AUD 호주 달러가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가 좀 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고 어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 호주가 이제 1.82를 향해서 올라갈 확률이 좀 높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것은 블리시 컨티뉴에이션 패턴으로 좀 보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더 올라가기 위해 계속해서 여기서 마켓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1.795와 1.78 사이에서 어 컨트랙트 어 이제 거래를 잡아 어,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한 거래량이 이제 잡힌 후에 그다음에 같은 1대1 비율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첫 번째 타겟은 그래서 1.82가 되겠습니다. 파운드 호주 어쨌든 1.795와 1.78 사이에 있을 어,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 마지막 한번 봐볼게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클리 차트를 보았을 때 0.735라는 아주 중요한 서포트와 레지스 레벨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0.735가 서포트입니다 자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은 어, 마지막으로 이 가격이 돌아왔을 때가 제가 몇번 말씀을 해드렸죠 2017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는 3주동안 이 서포트 레벨에서 뭐 도지나 해머같은 캔들을 만들, 어, 만들고 만들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을 데일리 차트에서 보면 은 우리가 더블 바탕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이제 계속해서 어, 호주 달러가 위클리 서포트를 찾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어, 좀 높습니다만 0.745와 빨간색 깔 트렌드라인 위로 캔들 클로즈가 이런식으로 나오지 아, 어, 않는다면 은 계속해서 0.735 혹은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겠고요 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장기적인 매수를 하겠다 그, 그렇게 된다면 은 빨간색 깔 트렌드라인 그리고 0.745 위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오고 리테스트가 나, 나온 후에 0.765까지 약2 0 0핍 정도의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세럽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득핍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